왔답니다. 왔다는 오늘 강원도 철원군 갈마름 군탄리에 있는 순담계국에 왔습니다. 순담계국은 레포팅의 최적의 장식 젊음의 폐기 그리고 도선 수리 모든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젊음의 초소들이. 한탄강 레프팅의다이아 보세요 여기 순단계곡 대각기 망선산사강암 엄청나게 갱치가 좋습니다 그림이 좋습니다 여기 바로 한탄강 레프팅 앞에 있는 순단계곡에서 위쪽으로 한번 자리를 이동해서 계곡의 모습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래프팅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화면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들 보세요. 하가망이니다하가망 한탄강 뒤로에는 이렇게 하강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임진강과 이 한탄강 두 개가 이 나중에 만나서 임진강으로 해서 쭉서해로 빠져나가지만은 이게 한탄강입니다. 한탄강 한탄각이 올라가면서 순단계곡 이렇게 바이들이엄청나단이 많습니다 계곡 따라서 아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이계곡에 물이 약간 뿌였습니다 그런데 손을 담가 보니까 물이 차갑습니다 이 홍수로 유입된 예, 계곡의 물리 이 수량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합해진거 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기 몇번을 다녀왔었는데 날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바위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냥 자갈이런 것, 돌이런것 그런게 아닙니다 그냥 집채만한 바위들이 계곡에 쭉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고 순담계곡입니다 이 계곡을 쭉 거슬러 올라가라 그러면 이런 바위들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계곡에 물이 수량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헛뜨리면은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바위를 안방등반을 하듯이 잡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냥 물길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이 거슬러 가야 되는 길이야 더그 힘들수도 있어서 아 수량보세요 엄청납니다 아마 지금 지금은 더 엄청나겠죠 제가 다녀온지가 한 2주 정도 전입니다 아 드디어 봤습니다 래프팅하는 사람들 한 10여명이 한 배에 타고 서로의 힘을 합동시 그리고 도전 여기가 급류가 심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가 뒤집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호흡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둘레 6 8 1 0 12,13인가요? <웃음> 예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꽉치게 한탄강 춘강 계곡에서 레프팅을 하고 계십니다 하강암의 저 절백을 보세요 안반을 보세요 저 경치 그냥 쳐다보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아 엄청나게 좋네요 계곡을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계곡 안방 사이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팅하시는 분들은 프팅 하시고 저는 계곡을 보면서 아 절벽을 보면서 안방을 보면서 경치를 보면서 여행을 합니다 아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 발걸음으로 두 발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계곡물이 너무 많습니다 아 빠지면 큰일 나겠어요 이거 아보장비 없이 그냥 계곡 거슬러 올라가다가 아 이렇게 큰 맨을 잘못하면 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태의원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마 오기 전에 2주 초대 틀렸던 곳인데 이렇게 많았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엄청나 아 대단합니다 숨남계곡 아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올라가면서 바 위도 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아 계곡 이 조금 좁아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이 좁아지는 데는 이렇게 급류가 있습니다. 산소산은 넘어지면 은 터질 납니다. 아 저는 이제 배 바위 위에서서 계곡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와계곡에 물이 너무 많습니다. 와.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물로 뛰어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계곡분이 완전히 안반에 닿았습니다 여기 완전히 친구들은 친구들수고영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곡을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 순당계곡 레프팅하는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아 그것도 못찾았으면 은 올라가기도 힘든 이 계곡을 더 이상 고를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슬러 내려와서 원점으로 와야 합니다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보장 맵시 절대로 이 순당 계곡을 사범에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맵시 여러철 골로리 체팅의 장소 레프팅의 체팅의 맹소 숲심하한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찾아. 고 ộ t